음. 아직도 줄서 있는 거 보면 필요한거라는 말씀도 합니다. 그습니다 안심할 때는 안요 네. 고객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? 마스크 고무줄 먹어요. <웃음> 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만들고 계시죠? 저희 지역위원회 여성위원분들이 마스크를 만드셔서 취약계층이나 그런 음. 분들에게 드리신다고 해서 그래서 만들고 있어요 음. 만든 마스크는 어디로 가요? 아 저희가 그 취약계통이나 이런 사회적에 선 예, 같지 않은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활용할까 합니다. 음. 음.